비밀의 미술관, 카라보저를 죽인 술. 1610년 7월 18일 이탈리아 서부 해안가 포르토에르꼴레에서 미켈란젤로 메리시라는 사람이 열병으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미켈란젤로 메리시는 바로 미술사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견줄 만한 위대한 천재 화가이자 바로 그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미술을 대표하는 하지만 술꾼, 카라바조였습니다. 여기서 카라바조는 사실 그가 태어난 마을의 이름입니다. 어, 카라바조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도 수많은 걸작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후 어, 페테르 파울 르벤스, 렘브란트 판레인, 그리고 요하네스 베르메르 같은 어, 바로크 미술의 거장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서양 미술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대한 화가가 됐습니다 어, 그러나 어, 카라바조는 술 때문에 살인도 하고 작품도 잃어버렸고 어, 결국 죽기까지 했습니다 폭행 기물 파손 불법 무기 소지 그리고 살인이라는 죄로 어, 38년이라는 짧은 인생 동안 경찰에게 쫓긴 것만 17번 그리고 감옥에 입소한것또 7번 거기에 탈옥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1606년 어느 날 카르바조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동료들과 테니스를 치고 식당에서 술 마셔 또 잔뜩 취해 있다가 동료인 라노치오를 죽여버렸습니다. 카르바조는 이 자리에서 바로 도망을 갔는데 곧바로 잡혀서 다시 감옥에 들어갔고요. 물론 또 주변의 도움을 물어 탈옥을 하는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 그 바티칸의 교황이 담당하고 있는 그 관할 구역에서는 그 카라바조에게 가장 큰 중형을 내렸고요. 어, 그 중형으로는 어, 교황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수배령이 떨어졌는데요. 바로 나반다 카피탈레 뜻은 카라바조를 보는 즉시 죽여서 목을 쳐서 그 목을 바티칸으로 가져와라 라고 하는 그런 수배령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카라바조는 그만 겁을 먹은 나머지 교황 그 관할 구역 밖즉 교황이 자신의 그 스페령을 어, 쓸수 없는 다른 지역으로 어, 피, 도망을 갔고요 이렇게 나폴리로 결국에는 시시, 그, 시실리 시칠리아라고 하죠 시칠리아 그리고 멀리 어, 이탈리아 제일 남쪽에 있는 작은 섬 몰타까지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어, 몰타를 가게 된 이유는 자 예, 카라바조 자신은 그냥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기사 자기를 받게 되면 어, 충분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 스펠링을 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무죄는 아니지만은 중형은 아닌 그런 어떻게 보면 형을 좀 낮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그럴 그럴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카라바조 자체가 워낙 대단했던 거장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카라바조를 찾았고 또 카라바조는 어디를 가든 인기니었고 그래서 어 카라바조가 피난을 다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카라바조가 자기한테 그림 한점 줄까 하는 생각에 또 숨겨졌습니다. 아 하지만 카라바조는 그 살인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민을 하던 그 찰나에 그래서 직접 교황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교황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반성문이라도 들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에 작품을 한점 그렸습니다. 바로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물맷돌로 쳐서 그리고 목을 잘라 들고 있는 즉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으로 모습을 그렸고 그 반성의 의미로. 다윗이 들고 있는 골리아스의 머리, 그 얼굴에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넣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 작품을 들고 어,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직접 배송을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어, 어떤 남봉꾼들에게 의해서만 칼부림을 당했는데요. 어, 사실 거기서 그 남봉꾼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교황의 그 수배령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진짜 그냥 술 마신 그런 남문꾼들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어 상처를 심하게 받았고 그리고 어 제대로 치료 그 치료를 하지 못해서 다시 작품을 찾으러 돌아가는 길에 그만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멸병으로 어 쓰러져 죽었습니다 어 술이 아니었으면 사실 탈옥했다가 교황을 찾아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작품을 찾다가 말라리아 모기에 물릴 일도 없었을 것이고 게다가 살인도 없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물론 카라바조의 죽음에 대한 다른 가설들도 있습니다. 뭐 평생 싱글로 살았기 때문에 어, 매독으로 죽었다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는 아까 그 몰타 그, 그 섬에서 기사 작위를 받았지만 거기서도 또 사고를 치면서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몰타 기사단에 의해서. 어, 살을 당했다는 그런 증, 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 막 그뿐만 아니라 400년 전 당시에 그 입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해당 병원 임금 묘지를 또 사사치 뒤져서 어, 카라바조의 것이라고 추측되는 뼈를 찾기도 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카라바조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리아 전국에 퍼져있는 그 카라바조의 친척들의 자손들 까지 찾아내서 DNA의 에 검사를 했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DNA가 95% 이상 일치했기 때문에 어, 이탈리아에서는 엄청난 이슈가 됐고요. 극별을 보러 온전 세계에서 급별을 보러 온 사람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 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카라바조의 인기는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요? 어, 여기서 또 하나 그 어떻게 그걸 DNA 95%까지 확신할 수 있느냐? 또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어, 이때당시는 지금처럼 우리가 그 튜브에 들어있는 물감이 아닌 광물을 갈아서 만든 그 가루, 즉, 알료라고 하는 그런 재료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게 광물이다 보니까 어, 숨을 쉬면서 또는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납이 사람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가들의 유골을 보면은 그렇게 납 중독 때문에 뼈에서 납 성분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그 유골에서 역시나 나브로 어, 추정되는 그런 성분이 대량 어, 검출돼서 이 카라바조의 유골이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작품 얘기로 돌아가서 어, 교황이 실제로 카라바조를 도와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카라바조에게는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즉 자신의 반성문이 된그 작품을 들고 가면 교황이 이렇게 이 수배령을 없애주지 않을까 한가닥의 희망이었던 것이죠. 어, 그러므로 그 카라바조는 교황을 좀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또 설득을 해야 했고 그래서 죽은 골리앗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넣은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다윗이 들고 있는 그 골리앗의 칼 부분에 라틴어로 H-A-S-O-S라는 사저의 문구를 넣었습니다. H-A-S-O-S는 라틴어로 어, Humilitas Ocidit Super Rebiem 즉 라틴어로 겸손은 교만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나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런데 실제로 카라바조가 도망을 다닐 때 카라바조의 작품을 가장 많이 들고 있, 있었던 보르게세 추기경이 교황을 찾아가서, 음, 카라바조의 그 수배령을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십 점의 카라바조의 작품을 교황에게 어, 넘기겠다 했었는데요. 교황은 물론 어, 허락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은 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 수배령이 수배령 취소된 그 수배령 이 전달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어, 그래서 카라바조가 그 포르텔 꼴로에 도착했을 때 사실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 이번에는 카라바조는 탈출한 게 아니라 어, 경찰이 어, 취소된 수배령으로 풀어줬습니다 그 와중에 내려오다가 어, 모기에 말라리에 물려서 열병으로 숨지게 됐고 어, 그 카라바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한 건 아니고요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팔 차시 렘브란트 빛의 마술사 렘브란트 반 레인